아니 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관 안방마님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5kg로 소불고기를 만들어볼거에요 소불고기 식상하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를 생으로 넣을거예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그럼 이렇게 얇게 나오겠죠? 근데 문명의 얘기를 놔두고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죠? 아주 가는 채칼로 채를 썰어 줄게요 매워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물을 담궈놓고 퐁당퐁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를 이거 시키는 것이었나 걸린 것인가 양파는 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빼줄게요 너도 제자. 티메이로를 썰어서 물기빼기 토마토 두께는 1cm 정도로 도톰하게 가운데 있는 씨만 요렇게 그 요렇게 하시면 돼? 그러지 음 맛있다 아이씨 그만 먹어 계속 옆에서 쳐. 맛있죠 맛있죠? 안녕 아니야 야야야 조금만 더 하면 끝났는데 연어는 회사 혼자 할수 있다 나는 언니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 너가 나안 키웠거든 양상추 꽁다리 잘라서 찢어주세요 왕년에 배추 좀찢어주양상추를 찢으면서 이렇게 갈색긴 부분은 그때그때 뜯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씻어서 물기를 좀 빼두겠습니다 오야. 빵 테두리를 잘라서 조금 더 부드러운 샌드위치를 먹어보도록 하죠 이 정도만 잘라도 충분히 먹을만해 이거는 목살 5kg인데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먹다가 줄줄줄줄줄 딸려오겠죠?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양념 훌륭한 조소류도 괜찮네 후추랑 생강가루아 미안 잠깐만 후추랑 먹어서 라고? 생강가루, 마늘 왜안보내놨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일 먼저 유리술 종이컵으로 한컵두컵세컵 컵, 컵. 그냥 다 보면 안 돼? 어, 개량 때문에 네컵 다섯 컵 단어 알았어 알았어 단어 단어 단어 단어 알았다고 그냥 넣어 아 아니면 그냥 넣어 대이장 만들었을 때 남은 간장을 냉동해 놓은 거예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좋아요. 반만 부어주시게 이만큼 네 아니 옷 옷에 티 한복 아휴, 어, 이 드시면 나한테 네 됐어요 오코치를손손대 저번 같은 불상사 일어나기 전에 아니 밖으로 네가 이렇게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웃음> 원래 의미 없어 헤라마 치워 저 진짜. 짜증나 짜 짜증나 하지 마 생각가루 자 250g 마늘 넣을게요 반큰술 이제 한큰술 좋아요 간다 설탕 조금만 부어줘 조금? 어... 됐 하루 동안 냉장고에서 재워두겠습니다 다 절여진 불고기를 구워볼게요 구울 때 물기 없이 바짝 볶아야지 샌드위치 쌀때 빵이 지척지척하지 않아요 양파를 안 넣는 이유와 동일하죠 스테키를 조금 열어둬서 흘러나가게 내후라이탄에 작은 수로. 아니, 까 아, 깐, 따뜻아좀 살짝 간간해야 돼, 고기가. 정확한 레시피는 내 혓바닥이지. 고기 양이 모자르면 내 같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만 집어 먹으라고. 마지막. 아버지 협찬 물품. 어, 아주 좋아. 사랑해제아빠가 만들어지셨어요. 이렇게 다 구운 불고기는 식혀서 샌드위치를 싸도록 하겠습니다. 소불고기, 토마토, 양상추, 양파, 식빵. 해 볼까? 시작하시죠.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요? 응. 안 많아. 뿌리시게 식빵에 마요네즈를 잘 발라 주세요. 낭낭하게. 아니, 응? 길이가 안 맞잖아, 리마. 할때 그냥 하면 됐잖아. 이렇게 또 이리리리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려고 요리요리 할 거라고. 양상추를 양껏 따라 주세요. 더? 올려? 응. 네. 얼마나? 톡덩이 드메이로 두개 양파 어떻게 써야지 푸게 썼다고 소문이 날까? 음, 그런 거 없어 그냥 쐬 인간적으로 포장을 하여라 가고 있어요 그만 좀 구박하세요 아직 구박을 하지도 않았다네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할 거다 구박 아! 미쳐 날뛰네 진짜 저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랄하지 마세요. <웃음> 2단이 뭔가 아쉬울 때는 3단으로 중간 방에도꼭 마요네즈를 발라주셔야 돼요. 양파 한 줌씩. 그리고 다시 쿠키. 양상 주의부를 살포시. 어 마지막이야. 너무 설레. 나만큼 설렐까? 안 보인다. 거기서 춤추지 마라. 나와서 춤춰라. 기억 이게 이윤학계야윤학계야 불고기 샌드위치의대장전이 끝났습니다. 와, 아, 나 종아리 터질 것 같아. 아 운동하고 온 다음이라서 지금 허벅지도 터질 것 같아. 아, 너무 힘들어. 저기 채통을 지켜주세요. 다리 안 내려주세요. 근데 왜지수 <웃음> 4개 애기들거1 2개. 36개. 와, 와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는 이웃분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죠. 그럼, 안녕! 안녕! <웃음>